경책기를 벗어날 수 있고 어깨를 키울 수 있는 덤벨 프레스 자, 홍언니 운동교실 오늘은 홍언니 유튜브 컨텐츠 중에 1등인 자 이놈이 이놈으로 운동하는 덤벨 프레스가 홍언니 컨텐츠 중에 1등입니다 그 1등을 응용을 할수 있는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첫 번째 편에서도 알려줬었는데 이 어깨, 몸통하고 이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전면 운동, 측면 운동 이두 가지의 비율을 설명을 해줬어요. 그게 가장 많이 봤었는데 그거를 응용해서 한 번에 할수 있는 운동 그 어깨를 금방 펌핑도 시킬 수 있고 또 크기도 만들 수 있는 운동 방법이죠 또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다가 정체기가 있다 또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옆으로 쫙 일자로 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면과 측면 중에 측면을 조금 더 비율을 높이는 이 상태에서 일자인 상태에서 운동을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모아서 안쪽으로 모아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전면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. 측면, 정면의 비율 차이죠. 요거를 여러분들이 15회, 20회, 뭐 30회 다 상관이 없어요. 하시는 목적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, 내가 아직 조금 더 느낌을 잘 모르겠다. 그러면 뭐 횟수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느낌 연습을 하셔야 되고, 나는 느낌이 좋다. 그러면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잖아요. 그럼 뭐한 10회 정도, 아니면 뭐 15회 정도 할수 있게 하고, 또 바로 또 여기서 10회, 15회 정도 하시면 돼요. 나는 그냥 어깨 지구력을 늘려야 되겠다 그럼 한쪽에 30회 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30회 30회 목적에 따라 횟수는 무게는 정해지니까 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홍원니는아 이거 잘 얘기해야 되는데 또 20회 했다가 너무 힘들 것 같고 자 보여드리기니까 는 제가 어, 10회씩 해보겠습니다 10회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아서 10회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리 고정하고 자 몸통 지지를 하셔야 돼요 하다보면 분명 힘들어요 힘들다고 또막 움직이고 짝짝이 들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근육도 발달이 안 되고 부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몸통에 꽉 힘을 주고, 자, 끝까지는 안 들으셔도 돼요. 한, 한이 정도까지. 폈다가 그대로 일자로 내려고, 위아래로. 자,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첫 번째, 측면을 더 공략할 때는 이렇게 일자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보세요. 보시면은, 올렸다가, 내렸다가, 계속 이 가동범위, 궤도를, 각도를 움직이셔야 돼요. 이렇게. 하다 보면 분명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는데, 그러면 전면하고 섬들을 좀더 많이 쓰게 됩니다. 계속 위주해서 여기서 못할 때까지 하다가, 힘들었다. 그 다음에 이제 모아서. 그러면 전면에 조금 힘이 있는데, 이렇게 팔을 끝까지 다 폈다가, 올렸다 내리시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얘도 힘들면은, 더 모으거나, 다시 또 벌릴 수가 있어요. 측면을 쓰려고. 그러면 안 돼요. 그냥 똑같이 그대로, 올렸다가, 내렸다가. 올렸다가 내렸다그 다음에 모아서 얘는 끝까지 다 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전면 측면 어깨 전면 측면을 한 번에 펌핑을 시킬 수 있고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홍원이도 실제로 시합 때는 어,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무조건 저는 근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아를 시합 때 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 횟수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운동 방법으로는 많이 못하니까 는그 운동 방법, 어깨 운동에서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용해 주셔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거 가동 범위는 운동 끝날 때까지 거의 똑같아야 돼요. 그리고 팔꿈치 각도. 옆으로 가면 옆으로 몸은 못 목으로.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. 횟수를 더하기 위해서 가동 범위가 너무 짧아지거나 각도가 바뀌면 안됩니다. 이거는 천번, 백번, 만번 1억번 얘기해도 기본이에요. 기본.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은 충분하게 이 운동 방법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호흡은 언제 하느냐? 호흡은 최소한으로 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럼 10번 10번 하면 총 20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, 4, 4번 한 5번 정도에 한번 숨으셔요 근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, 약간 혈압도 올라갈 수 있어서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급자일수록 호흡을 조금 더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매번 하셔도 되지만 고급자 같은 경우는 3번에 한번 4번에 한번 5번에 한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좋냐 안시면 호흡을 안하면 은 코어가 움직이지 않고 지지가 좋아서 집중을 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 너무 숨 참고 하지 마시고 그게 더 방해되니까 이렇게 호흡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는 어 보통 힘드니까 막 올리면서 숨 내뱉으신 도 많은데 그거보다는 숨을 참고 완전히 단축을 내 단축을 했다가 거기서 후. 그다음에 들어마시는 것까지 했다가 내리시면 좋아요. 또 보통 이렇게 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코가 무너집니다. 항상 후. 들어마시고 그리고 움직이고. 세 번을 하고 후. 두 번하고 후. 이거 횟수는 상관이 없어요. 항상 단축을 하고 그 짧은 시간에 네뱉고 들어마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이 100m 육선 선수가 100m 뛰는 동안 숨을 안 쉬겠죠? 그 프로 선수들은 근육을 뭐야 숨을 쉬는 순간 근육이 이완이 돼가지고 속도가 늦어지고 그리고 수영 선수도 계속 고급자들은 숨을 쉬지 않잖아요.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막 가다가 그리고 또 근육이 이완되지 않게 해서 숨을 참고 하다가 한번숨 쉬고 그걸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도 숨을 안 쉬면은 집중도는 높아집니다. 그러나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. 운동하다가. 네. 그러니까는 적당히 숨을 쉬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덤벨 프레스의 응용 방법,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고 어깨를 키울 수 있는 덤벨 프레스. 운동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센터를 많이 못가시고 홈트를 많이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덤벨프레스 많이 응용하시고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